안녕하세요. 제시 직가래소입니다 오늘은 비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이렇게 까르띠에 제품인데요. 까르띠에 베누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옐로우 골드이고요. 핑크 골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요. 이두 제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핑크 골드. 그리고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옐로우 골드인데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베누아 제품인데요 이 제품 말고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 중에 베누아 알롱제란 제품이 있죠 베누아는 이렇게 욕조처럼 보이는데 욕조란 뜻이고요 알롱제는 느리다란 뜻입니다 욕조를 느리다란 뜻이고 이 제품은 그냥 순수한 베누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912년도에 최초로 출시돼서 지금 현재까지 까르에에서 아주 인기 있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잠깐 볼까요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가죽 밴드의 디버클입니다 가르티 제품은 아주 훌륭합니다 핑크 골드 그리고 이 제품은 똑같이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럭셔리하게 다이어를 보시면 이것은 로먼 숫자판 그리고 이것은 12시와 6시가 로마 숫자판이고요. 침쪽을 보시면 인덱스가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금입니다. 그리고 더블 히든 폴딩 클래스프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품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쪽 옐로 우 골드 쪽이 23이고요. 핑크 골드는 25입니다. 가로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높이 또한 비슷한데요. 30mm, 이쪽은 31mm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소목 둘레는 이쪽이 16.5이고요. 이쪽은 디버클이기 때문에 좀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까르테 베누아 제품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방수는 똑같습니다. 생활방수 정도 되는, 30m 생활방수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좋으신가요? 아래에 더보기를 가시면 이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베누와두 제품을 소개하는 비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